얘들아, 우리, 오랜만에 산에 갈까? 좋아. 자, 그럼. 나도 좋아. 나도 좋아. 아, 그러면, 의견이 만장일치니까, 산에 가는 걸로. 에이! 에이! 어? 왜 갑자기, 구동맵이안 통하지? 그럼. 너길 아는 거 아니었냐, 그럼. 아니, 나길 1도 몰라서, 지금 구동맵 보고 가던 중이었는데. 근데 지금, 와이파이가 안 통하나봐. 근데, 뽀로로! 그걸 짧게 말하면 길을 잃었다는 거 아니야? 어? 맞네? 아! 뭐야? 길 잃은 거잖아? 힝. 음 그럼 얘들아 너희는 거기서 있어 내가 크롱이랑 같이 한번 내려가는 길을 찾아볼게 그 다음에 전화로 너희한테 길을 알려줄게 어때? 음... 내일는 괜찮은 거 같은데? 어, 내가 생각하기에도 나름 괜찮은 거 같아 그럼 그럼 우리 빨리 가자 알겠다 그럼 그럼 그럼 그럼 그럼 그럼 어 그럼 어? 너희들 벌써 여기로 온 거야 응 무슨 소리 우리는 계속 여기서 기다렸는데 어 그러면 설마 같은 일을 한번 빙 자리가 있어. 도자리를 한번 펴보자. 영차 영차카 띵차 영차다 영차. 펴. 안녕하세요. 어? 어디서 난 소리야? 안녕하세요. 지금 보안이 길을 잃으신 것 같은데 저쪽에 있는 저희 집으로 가실래요? 네. 좋아요. 우리 지금 뭐한 거냐? 그럼. 저희 집은 여기예요. 오, 집이 좋으시네요. 벌써 자 시간이 다 됐네. 어, 잘 준비하세요. 그럼 지금 처음 온 데서 자서 적응이 잘안 된다 그럼. 어 나도 그래. 아, 구동맵을 확인해봐야지. 야, 오 와이파이 된다 대. 어? 왜 이렇게 몸이 창백하지?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웃음> 아 뭐냐 크롬 자는데 웬 홍두깨냐 가라 어 크롬 크롬 크롬 저에서 보냐 크롬 일어나 크롬 불로 말대로 다 죽는 거야 된다 크롬 크롬 퍼비를 저쪽으로 차버리면 어떡해어 미안하다 크롬 욕이랑 더 가까이 버렸네 크롬 아? 여기 무늬가 설마 귀신의 약점인가 어, 어, 됐다 여기 양동이야, 이걸로저문양을 지우기만 하면 돼. 에왜 물을 들이부어? 아비 얼른 일어나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주워서 나가야지 넌 아직 안 나갔네